영흥 아파트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여기는 이안 아파트 짓는 곳이죠. 네, 상당히 어, 여기가 아파트죠. 저기는 이 초등학교고 저쪽은 이제 요쪽편에 바로 안중우체국 쪽입니다. 요 현덕 우체국입니다. 상당히 입지가 좋죠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투자가치는 상당히 좀 좋은 곳입니다. 주거 환경도 좋아요. 네, 여기가 네, 바로 이안 아파트를 짓고 있는 장소죠. 네, 2023년 정도 경에 들어올 예정이고요. 네, 여기가 영하 아파트입니다. 네, 중간 부분에 저쪽 부분이 판매하는 곳이고.